이분이 지금 나온 게나왔어요나 나이하고 상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뭔가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는 나한테 귀인이 많이 두을 거예요. 옛날에 인기만큼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도 뜬금없이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네. 새로운 걸 가져오셨네요. 아, 예, 예. 이건 산통이라고 그래요. 네. 그분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숫자하고 나하고 잘 만나. 오늘도 좀 새롭게 또한번 꾸려나왔지, 어. 아, 뭐, 어떤가. 새롭게 됐네요, 님 네. 예. 그럼 오늘 이걸로 한 번. 볼까요? 예, 예, 그럴까요? 저희가 사주를 네,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면. 네. 이분을 이걸로 이 사람이 올해 뭘까? 여주까지 가만히 있다 올라와 뭔가를 시작하면서 올라와 오는 형국이네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그분이 이거에 올해는 괜찮을까? 내가 용기가 생길까? 아니면 해도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그거를 한번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잘 될지 한번만 봐주시고 산 통으로 봐서 숫자로 나 알려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아 이분이 지금 나온 게 64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64라는 거는 이 사람 사주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마흔 넷시잖아 네. 그럼 사하고나 나이하고 상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뭔가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육에서는 나한테 귀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64라는 자체는 이분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을 해놓고 인간의 덕인 있나를 내가 봐 드릴게요. 아우 잘 나왔네 37이 나왔어이 7하고 또사대가 맞잖아요 사대가 맞는 게 뭐예요? 어, 대가 맞는 거라는 이 사람 새하고 숫자 귀인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한테 뭐 스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금전의 스폰수가 생길 수 있는 운 어, 금전, 운을 어, 금전 운도 맞죠. 들어오고 나한테 날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는 9월 요번 달부터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요번 어, 달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새롭게 들어올 거면서 요번 달부터 내가 풀어나가라는 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뭔가 시작을 하면 은잘 된다는 거네요? 잘 돼. 올해 운으로는 잘 돼요. 중반까지는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어렵게 뭔가 시작하려도 힘들게 갔는데 지금 이제 후반이 됐잖아요. 네. 이 사람이 가을부터는 좀 괜찮으니까 이번 달 9월 달부터 내가 지금부터 괜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괜찮고 금전운은 이 사람 사이에 금전은 없지는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음. 이분 돈 많은. 금전은 없진 않아. 돈은 많은 사주예요. 하지만 돈을 잘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야. 아, 그이 <웃음> 사람이 돈이 떨어지지 않아.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채워주는 형국이야. 이분 자체 사주로는 금전이 많은 사주야. 그리고 오... 부모의 덕이 있는 사주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되면 누군가가 날 돈을 던져주는 형국이 돼버려. 금전은 천복대감님이 금전을 봐줘야 돼. 아 그래요? 어... 천복대감님이 뭐냐. 은행에서 돈을 불어나게 해주는 은행 주정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분이 관장을 해주고 나한테 들어와야 돈이 모아지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천복대감님 이분을 도와줄지 숫자로 다 알려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야, 1이나 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 어이 사람은 금전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10이, 우리는 그냥 숫자를 1에다가 0이니까 1000을 보거든. 1 0복을 보거든요. 아, 그냥.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산통도 보시는 마다 조금 틀린데, 어. 나는 이이 숫자랑 0으로 같이 보니까 어.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분이 1000이 들어와버리네. 1000복이. 어디에 어. 어디에 딱 들어오냐? 그러니까 1000복이 딱 들어와버리네. 어. 그 이게 10자리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마음먹으면 돈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성운은 좀 어때요? 이성운이 별로 지금은 아직 없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확 받아들이질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생각을 해. 근데 올해는 오늘은 점사 보시는 분들이 다들 잘생겼어. 여자에다가 좋다 그래도 자기가 좋지 않으면 안 만나거든. 근데 자기가 좋아야 돼. 지금 자기가 자유로운 게 좋아.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어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이성훈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옛날에 HOT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가수예요, 가수. 음, 음, 되게 유명 가수에 음, 거기에 음. 이제 강타씨라고 어.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음.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건 이제 선생이 말씀대로 올해 이분이 앨범을 아... 그래서 새로운 걸 한다고 아... 선생님이 보여졌나 아... 봐요. 옛날에 네. 인기만큼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나쁘지 않지. 잘 시작 찬스를 잘 마친 거지, 음... 올해. 뭐 돈을 버는 거에 뭐에 이런 것들에 몸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딴 사람은 조바심을 내도 이 사람은 조바심 안 내게 좀 길게 잡을 거야,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런 거아니가요 <웃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 자존심 있어서 이게 터져야 되는 거는 있어. 음. 하지만은 그냥 막 애가 달치는 않을 거라는 거. 이게 진짜 신기하네. 이게 지금 미래랑 어, 어. 지금 금전이랑 맞아요. 다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나와 있잖아. 어. 이게 진짜 음. 신기하네. 근데 내가 이 산통을 잘안 봐. 그분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이산통전을 옛날에는 저 진짜로 막 이렇게 사업하 답답하신 분이 있으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이 산통의 숫자에 영이 합쳐져야 돼. 이 숫자만 갖고 100%가 될 수는 없으니연애는학원에 있어요. 연예인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혼은 안 보고 볼... 그러니결혼 운이 없진 않은데 내가 그러잖아. 여자가 있어도 확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던지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런가 봐 자기가 만약에 한다고 안 먹어 내년이라도 할수 있어 그 정도로 마음이 딱 지금 결혼에 잡혀 있지는 않아 지금 두분 중에 그러면은 강타 씨가 마음을 먹으면은 할 수도 있다 둘이 내가 봤을 때는뭐확 좋아 이게 아니고 조금 그냥 서로가 반반씩 생각하고 있는 정도 뭘로 보여 근데 이런 사람도 뜬금없이 발표를 할 수도 있어 결혼이라는 걸 <웃음> 뜬금없이 어느 날나 결혼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점 마지막으로. 쎄뭐 크게 조심할 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배팅도 하고 네.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써야 될 사람한테 쓰고 이런 거를 알아 이 사람이. 이 사업적으로도 머리가 있어 이 분. 이 그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몇 년은 좀 괜찮은데 이제 또뭐한번 고비는 있겠지. 그건 그때 가서. 음.